네 마지막 단락이에요 o r club headed for about 5 hours 약 대략 동안 약 5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After we finished 네, 다 마친 후 We got together and shared the day's experiences 네, 첫 번째 동사 got, 두 번째 동사 shared 여긴 다 과거기 때문에 다과거형인으로 나왔어요 어, 그날의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눴습니다. 모여서 예, 끝나고 나서 한 일이에요. 민수는 자, 그날의 경험을 나눠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가 나오니까 이 문장의 위치 좀 봐둡시다. 예, 민수는 되게 자랑스러워했어. 자기의 꽃 그림을. 자랑스러워한 이유가 뒤에 나와요.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꽃은 너무 진짜 같아서 예, 벌이 그 위에 앉았어. 너무 진짜라서 쏘뭐뭐뭐 so, 됐. 이때 여기에 리얼리는 안 됩니다. 왜? 예. 내 꽃은 is real. 이렇게 맞거든요. 진짜 같다. 그 s 여기서 so, a 댄만 사이에 낀 거예요. 너무나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 알잖아요. 그래서 너무 진짜라 같아서 어, 별벌이 렌디트 착륙했다는 소린데 거기 그 앉았어. 그래서 is 예. 얘가 그린 꽃이죠. 나, 나는 뭐라고 했냐면 drawing on a wall was my l d r drawing on a paper 예, 벽에 그리는 것하고 예, 종이 그리는 그림 그리는 것을 비교했어요 drawing은 어, 동명사고요 여기는 to draw 다 바꿔도 돼요 근데 양쪽을 다 to면 to 동명사면 동명사로 맞춰줘야 돼요 예, 벽에 그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멋지는 훨씬으로 얘랑 똑같은 거이 v Still, a lot, far. 알죠? A lot. 이게 다 훨씬이란 소리예요. 오, 왜 이렇게 안 써줬지? Far. 네. Even still, a lot, of far. 훨씬. 멋처럼 바꿔 쓸수 있는 거. 나는 벽에 그린 게더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중이죠. 그렇게 자기 경험들을 다 공유했습니다. 예, 우리 모두는 동의했습니다. t h 접속사예요. 뭐에 동의했어? 우리의 그림 벽화 그림은 완벽하진 않았어 하지만 예, 완벽하지 않은 뒤에 이게 들어가요 it didn't matter 문제가 안돼 중요하지 않아 이 예, 문장도 위치 받으세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좀더 밝고 좀더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so a little brighter and happier 전부 다 형용사의 비유급이죠 예, 목적어로 서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워. 그래서 our self 제기 대명사를 써야 돼요.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.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. 자, not just 꼭뭐 뭐만은 아니야. 우리는 벽화만 꼭 그린 건 아니었어요. 동물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만이 아니었어요. 그날 데이 그날에 자요거 서술형이고 어법형 It was a better tomorrow that we painted 우리가 그린 것은 바로 바로 바로 어 b 를추월 e 였어요 이때 강조한 거 아시죠? 원래 we painted a better t o m o l r 여기 있던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it과 t h 사이에 집어넣은 건데 시제, it was 이거랑 이 we painted 동사의 시제가 맞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 다 봐봤는데 우리 문제에 좀 중요한 거 있나 잠깐 볼까요? 바로 이거예요. 스미가 어제 학교에서 날린 것은 바로 드론이었다. 바로, 드론, 드론, 바로 드론이었다. 이 드론을 강조하라는 건데 자, it was 이런 식으로 대시 오면 안 되죠. 이건 바로 스미였다고 예, 이게 바로 드론이었다죠. 이거는 바로 학교에서였다고요. 이건 바로 어제였다요. 지금 바로 드론, 드론을 강조하는 거는 이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이런 거 그 다음에 예, a light went on in my head. 머릿속에 한 줄기 비쩍 지나갔다 이거 보였어요. 예, 불 켰다 아니죠. 사진 찍었다 아니고요.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. 바로 이거죠. 이거는 그 생각에 만족하지 않았다.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. 얼두당토 없습니다. 자, 이 문장 위치 아까 봐드렸잖아요. 다 마치고 나서 흔히 함께 모여서 그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. 가 어디 들어갈까? 음, 뭔가 누군가 이제 서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어, 민수는 되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거잖아요. 다섯 시간 동안 그림 그린 뒤에 모여서 경험을 공유, 공유했는데 민수는 어땠고 뭐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어땠고 이런 거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겠죠? 일이 문장도 봐두라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그렸는데 완벽하지 않다 그 뒤에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무 쉽죠? 예, 이 문제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예, 바로 여기 헤드라는 앞에 동선을 봐야 이게 뭔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열 여기뒤를 봐야 나오죠 예, 복수니까 근데 여기는 엔드가 네, 나오면 앞에 어디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얘랑 형태를 시절을 맞춰줘야 하니까 너무 쉽죠 이것도 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 과에 나온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 주요 음을 공부하고 그 다음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소수료 중관을 대비하고 기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때 공부하면서 어법이라든지 내용 순서라든지 그 단락 주제, 어떤 특정 부분이 의미하는 바, 그 전체 내용의 일치 여부들, 이런 거에 주의해서 공부를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. 열심히 합시다.